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찮아요 저는 이제 헬스장을 가야 돼 운동하러... 아, 잠깐만 뭘래야 오늘은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셨던 거를 해볼 거예요. 항상 많이 먹는데 왜 살이 안 찌세요? 라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시잖아요. 근데 저는 살이 안 찌는 체질 아니라 살이 엄청 잘 찌는 체질이거든요. 평소에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은 이제 제가 운동하고 평소에 이제 촬영 외에 먹는 것들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일단 빨리 운동하러 가보실까요? 모래! 뭐래! 하지마! 자식 돌가좀 하고 있을까요? 그래 <웃음> 저 이제 끝나고 씻고 나와가지고 집갈거예요 근데 오늘은 촬영이 있어가지고 응. 뷰티 촬영이 아니라 오늘은 또 먹방 촬영이어가지고 응. 운동을 하자마자 집 가서 먹어야 돼요 네, 촬영 있는 날은 이렇게 촬영하는 거먹고요 촬영 없는 날 이제 뭐쉐이크라든지 아니면은 뭐계란이라든지 이런거 먹거든요? 일단 오늘은 더이상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보여드릴게 없으니까 내일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뿅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오늘은요 먹는 촬영이 없는 날이에요 오늘은 메이크업 촬영을 하는 날인데 오늘은 뭐 먹지? 녹차를 먹어볼까 오늘은? 그래도 오늘은 우유에 타먹는 걸 감사합니다 진짜 다이어트 심하게 해야 될 때는 우유도 못타먹어요 저지방 우유긴 한데 우유도 안 되고 물에 타먹어야 돼요 빨리 단기간에 끌려면 근데 아직까지는 그럴 필요는 없고 다음 주부터는 또 물에 타먹어야 돼 씹는 게 알맹이 안 들어있잖아요 이제 안 들어있어도 되는데 왜 들어있지?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이게 마시는 것들 있잖아요 입에서 뭘 씹어야 이제 뇌에서 안에 음식물이 들어왔구나 하면서 영양소를 흡수를 시키는데 그냥 씹는 게 아니라 그냥 꿀떡꿀떡 다 마셔버리면 은 그걸 인지를 못해서 영양소를 흡수를 잘 못하게 요 저희 PT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씹는 것도 안에 들어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들어있구나 라는 생각을 먹으면서 감기 심하게 걸려가지고 빨리 안 나와요. 감기 조심하세요. 오늘은 단무아고 이렇게 구운 계란을 어제 다 해놨거든요. 오늘은 저녁으로 이거 두개 먹을 거예요. 저녁밥. 그리고 오늘은 카카오맛. 저는 또 오늘 스케줄을 하러 갑니다. 배는 그렇게 안 고프거든요? 근데 이따가 출출해지기도 하는데 또 제가 또 약을 먹어야 돼요. 그래가지고 물 일부러 조금 타가지고 했어요. 빈속에 약 먹을 수는 없어가지고. <웃음> 오늘 시상식이 있어요. 오늘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. 오늘 의 아침은 단호박, <목소리> 계란하고 오늘은 녹차. <목소리> 어저께 <목소리> 형 만났는데 <목소리> 형이 원래 자주 보면은 살 빠진 거 같지 않나 아요 자주 본 형이었는데 어, 음살 빠졌다고. 그쪽으로? 그, 그쪽으로. 그쪽이 그런 눈으로 나 노력? 오늘 아침은 운동을 가야 돼서 이렇게 도마토. <목소리를> 네, 학원 끝나고 지금 또 다른 학원 가기 전에 제가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. <목소리를> 네, 여러분. 또 이제 방금 운동 갔다 왔는데요. 저희 다이어트 일상기 좀잘 보셨나요? 댓글 많이 달리는 게 이제 그렇게 먹는데 살에 대한 댓글이 진짜 많았어 운동도 엄 엄청 자주 어, 잘 나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뭐 PT도 꾸준히 받고 있고 헬스도 꾸준히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세븐데이토 먹고 있고 이것도 지금 제가 먹은 지가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가 됐거든요? 그 전에는 이제 먹는 모습만 보여드렸지만 제대로 된 섭취 방법이나 이런 건안 알려드렸죠 제품을 보면은 총 7일 분이거든요? 하루에 한개 먹는 거? 식사 대용으로 토마토 하나 들어있고 카카오 2개, 녹차 2개, 그다음에 단호박 2개 이렇게 총 7개가 들어있어요 한끼 대신 식사 대용으로 먹으려면은 우유 200ml에 타가지고 먹는 건데 한끼그 필요한 영양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? 우유에 타 먹으면 그 영양소를 충족을 시켜줘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우유에 좀타 먹었어요. 하루 한 끼를 대신 이걸 먹고 나머지는 그냥 먹고 싶은 걸 먹었단 말이에요. 운동도 잘안 하고. 근데 제가 이번 패션위크 때 셀럽으로 초대가 돼서 갔어요. 제가 뭐라고 셀럽으로 초대가 된 것도 신기하긴 하지만 변명을 약간 하자면은 아침에가서좀 부어있긴 했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기사 사진을 봤는데 완전 뭐 제가 살찐 건데 누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기사 사진은 포토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봤는데 와 내가 진짜 살을 빼야 되겠구나 느꼈어요 진짜 이 사진, 네. 이사 문제 그 문제의 그 <웃음> <문제의> 날입니다. <웃음> 그때 이제 살찐 거를 정면으로 딱그 맞닿게 되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이후부터는 우유에 안 타먹고 물에 타먹었어요. 물에 타먹는 대신에 좀 맛있게 타먹으려면요 물을 조금만 잡아요 한 100ml 그래서 좀 진하게 먹으면은 훨씬 맛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조금 빠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몸무게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또 상을 며칠 전에 받았는데 그때 기사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조금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 빠졌구나 약간 느꼈어요 다이어트 쉐이크 하면은 또 맛이 별로라 가지고 조금 저는 그렇거든요 우유에 무조건 타먹어야 좀 맛이 있고 그냥 맹물에 타먹으면 아어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다이어트 쉐이크를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요 맛이 또한 가지 뭐 그냥 미숫가루 맛? 이래가지고 좋은 건 물에 타먹어도 맛있고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거예요 마시아나 브랜드에서 나온 그 세븐 데이 톡스인데 맛이 하나가 굴소스 아니면 육수 그 조미료들 다이어트 제품 그 회사가 아니라 일단 맛을 내는 회사잖아요 그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었으면은 일단 맛은 물론 보장이 돼있을거 아니에요 그게 전 너무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 자주 타먹었지만 식사 대용으로 한끼 영양소를 고루 갖추실 분들은 꼭 우유에 타먹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이벤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연락은 회사에서 1년 전부터 받았었거든요 제품 이거 진행을 해보려고 한다 그러다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또 연락이 와가지고 또 하게 됐는데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조금 이벤트로 선물을 어,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니까 제품을 100개를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. 이게 하나에 일곱 개 그러니까 일주일 분이잖아요 근데 뭔가 딸랑 이거 하나를 100분에게 보내는 것보다 두개를 50분에게 보내드리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총 14개 이두 상자를 총 50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두달 가량 먹어보고 좋으니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뭐 다이어트가 진짜 필요하신 분이나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한 번씩 이벤트 참여해가지고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벤트가 뭐 어디만...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아래 신청폼을 적어놓을게요 그냥 뭐 어, 배송 받을 주소 이런 것만 써주시면요 거기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총 50분께 이거 두 상자 나갈 거고요 과연 몇 분이나 신청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나 어, 그냥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런 이벤트를 참여를 잘안 하셔가지고 아마 신청만 하시면 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? 아 그래도 몇분 정도가 신청했는지 모르니까 만약에 이제 그 링크에서 신청하셨으면 은어저 신청했어요 라고 댓글 정도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저의 다이어트기를 공개를 했는데요 무작정 굶으면서 빼면 요요도 오니까요 이렇게 운동하고 병행하면서 꾸준히 저는 365일 내내 다이어트를 달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다이어트를 해도 좀 건강하게 우리 모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어, 저의 어, 살이 왜안 찌나요 그렇게 먹는 걸 비해 안 찌시는 것 같아요 라는 궁금증 조금이라도 해결되셨나요? 여러분?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가요 영상이 재밌게 보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제가 목이 약간 좀 갈라진 소리가 들리죠?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지만 얼른 회복해가지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! 아! 세븐데이톡스 꼭 받아가세요 여러분! 시청하시고!